님들이 제가 뭘 알고 일을 하지 않을까 어. 저 정도로 일을 오래했으면 뭔가 방법이나 필승것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는것 같은데 그런 거도 뭐, 맞아. 그냥 매번 우리는 맞아. 새로운 대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 리셋되고 그것에 에이. 축적되는 것 에이.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할수록 음. 느는 거는 맷집밖에 없는 작가라는 음,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작가분들이 한것 음. 중에 이렇게 딱 보면은 <목소리> 막이게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진짜 나는 아직 못내 이런 거야. 놀랐구나. 우리 처음에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어떡해 너무 황송해요. 이곡 얘기도 좀 해주세요. 다시 음. 사랑이야. 음, 다시 음, 사랑이야는 작업할 때좀 아, 음, 음, 괜찮아도 괜찮아의 연장 사월의 노래를 그런 톤을 잡아보고 음. 싶었는데 음. 이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초반에 두 줄을 딱 써놓고 네. 나니까 그 다음 줄은 음. 그냥 편안하게 음. 그냥 지나갔던 곡인 음. 것 같아요. 음, 그그두 줄이 처음 두 줄이에요.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뭔가 디오가그 우리가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음. 곡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일단. 디오랑 디스트의 솔로 앨범이 나올 때의 톤이 어느 정도는 음. 음. 되게, 음. 되게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는 방향성을 정해줄 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다면 공감돼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음. 될것 같은데 음, 뭔가 요즘 20, 20대, 30대들이 음. 사랑을 바라보는 음. 태도 음.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좀 선뜻 이렇게 뭔가 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을 하고 싶은 어이. 욕구는 있지만 근데 음. 그거 하기에는 너무 그 모든 게 나하고는 음. 좀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음. 그런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돼서 한번 네. 그렇게 넣어봤는데잘 음. 맞았던 음. 것 같아요 그냥 그 곡의 분위기랑 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거 장면 가사긴 하지만,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드라마가 나온 것 같은 음. 그런. 근데, 디오님은 음.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음. 서있기만 해도 아유. 그냥 그런 <웃음> 드라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게, 음. 뭐이 가사가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무엇이 됐더라도 또 그것도 그마정의 맞아, 드라마였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또 <웃음> <웃음> 아, 이, 이, 가사가 이 가사 여섯 그랬다고요. <웃음> <또. 웃음> 어, <웃음> 너무 수태 음. 같아서. 음, 맞아 맞아. 음. 우리 그 얘기 어, 그, 바로 채팅방에서 어, 음. 원래 음. 딱 처음 들으면은 막 가사를 음. 들여다보면서 듣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 그렇게 잘안 들리거든요. 어, 음. 안 들리는데 이거는 그, 좀듣다 음. 왔고 뭔지 음, 해가지고 맞아. 바로 가사를 맞아. 찾아보게 됐었어. 처음부터 가사를 틀어놓고 응. 이렇게 아, 게 아, 아니라 그냥 아, 아 앨범 음. 나왔으니까 들어가야지 뭐이렇게 하고서 그냥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고서 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듣고막그랬었어이곡 음, 데모가 음. 좋았던, 그니까 러이 곡만 그랬던 건 아닌데, 음. 앨범, 이, 이 앨범 자체가 음. 자수가 좀 많은 데모? 뭐?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맞아요. 우리 케이팝에 이렇게 절여진 네. 귀에서 음. 한 줄에 열 글자 안 넘어가는 맞아. 시야는 많이 쓰잖아요. 네, 네. 특히, 댄터. 음. 댄터. 음. 맞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막. 치면서 말 맛을 살리는 작업을 네. 많이 네.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될 수밖에 음. 없는데 근데 우리 다들 네 뭔가 가슴이 따뜻한잖아요네네 네. 네. <웃음> 맞아요 그 네. 로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 이, 이때 디오님의 앨범이 대체로 음,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기에 맞아요. 좋았던 앨범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되게 전 트랙이 되게 유기성이 어, 엄청 맞아, 맞아. 좋고 맞아. 그 하람애가 그런 식의 드라마 타이즈 음, 된형태로 음. 가능했던 에이, 것도 와, 괜히, 눈이 약간 에이, 이렇게 음. 되는 하이라이트데것도 네, 네, 네, 네. 음. 이제 트랙간에 뭔가 이런 탁탁 어. 이어지는 연된지점이 있어서 너무 음. 신기 이렇게 SM은 신이야 맞아요 정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응. 트랙들이기도 했고 트랙트랙 응. 응. 트랙. 이걸 다 이어서가 다 뭔가 그림이 되는 맞아. 게 저는. 사실 저는 다시 사랑이야 같은 가사는 가사 자체가 음. 너무 좋지만 이런 음. 톤을 사실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 음. 정말 음. 몇안 된다고 음. 몇 생각을 음. 하거든요 뭔가 이런 그 분의 연령대와 연륜과또 음. 또 이런 맞아. 연기를 했던 경험이 그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다이렇서 사실 이게 지윤님도 데뷔 때에 이런 것들할수 아, 없는 가수들은 음. 할수 없는 맞아, 맞아. 가사였는데 그분이라서 소화를 어, 기가 막히게 할수 있는 가사였어요 사실 응. 되게 작사가 장에서는 응. 엄청 다시 사랑이야 같은 게 음. 되게 그냥 일생의 꿈 같은 걸, <웃음> 걸 갖고 싶어. <웃음> 맞아. 저, <웃음> 응, 저런 도 저런 걸까? 네, 다시 한번 일생의 한게 있었으면 좋겠거 듣고 서아 나도 이런 곡을 응. 남길수 있다면 응, 응. 좋겠다. 항상 맞아. 되게 내가 곡보다 오버하지 않는 응. 글을 쓰려고 늘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건 되게 가사가 잘 보이는 응. 곡이었던 응. 것 같아요. 그런 응. 지점들이 근데. 기호님 앨범 데모가 들어왔을 때 음. 오히려 또 작업하기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힘을 맞아요. 얼만큼 줄 것인가 음. 얼만큼 나의 서정적인 세무를 어. 어. 자극 이걸 날 얼만큼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가 음. 그게 선을 타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더 이렇게 저가 <웃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음. 더 정대된 거를 네네네. 좀 나도 이렇게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음. 또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음. 걸또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발라드 음. 트랙들을 음. 작업하는 음. 발라드 작업하면 되게 어워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웃음> 너무 그렇게 느끼면 는자죠단추뭐뭐고 음. 뭐 노래 짧다고 해가지고 쉽게 음. 쓸줄 아는 게 그게 정말 큰 음. 사과 진짜 최근에 발라드 작업 할 음. 때마다 음. 발라드가 이렇게 어 거예요. 어, 아, 쓰고 싶다. 음. 아, 맞아. 같이, 근데 또, 내하면 아, 나리듬템좀 어. 아, <웃음> 발라드 데모를 듣자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맞아, 느낌? 맞아. 뭘, 그니까 좀이 소리, 리듬, 이걸 음.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음. 음. 익숙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 이 부드럽고, 소정적 음. 여기에다가, 뭘 넣지? 약간 음. 이렇게. <웃음> 거기 너무 좋으니까 막 잘하고는 도 총체적 감장이에요 욕심과 맞아맞아 음. 맞아. 열심히 해야죠 응.